아, 네, 벌써 힘들면 안 되지. 우와, 벌써 힘들면 안 돼. 나우 체육관에 온걸 환영해 연지나. 나우 체육관에 온걸 환영해 연지나. 첫 종목은 데드리프트를 할 건데, 근데 뭐 데드리프트를 등 운동 할 때만 하는 건 아니잖아. 하체 운동할 때 해볼게, 연진아. 그리고 나 요즘 다이어트를 시작했어, 연진아. 우리 같이 천천히 말라 죽어보자.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 더글로리를 제가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패러디 좀 해봤습니다. 새로 대학 끝까지 하면 좋은데 예, 항마력이 딸리실까봐 뇌절 안하고 그냥 딱 끊었습니다 어찌 됐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체 운동이고요 저번에 등 운동 영상처럼 하체 운동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과 또 별개로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추천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차근히 말씀드릴 테니까 귀담아 들으시고 운동하시는데 또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등 운동에서도 제가 데드리프트를 먼저 했었죠 그렇게 이제 데드리프트를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하체 운동을 할때 데드리프트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렇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부위당, 부위당 8에서 12세트 정도를 훈련을 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때 그 해당 부위를 등, 하체, 뭐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디테일한 단일 근육에 대해서 볼륨을 계산을 하시는 게 추천됩니다. 예를 들면 하체 운동을 한다 해도 대퇴사두근이 많이 참여하는 운동을 8세트 햄스트링이 많이 참여하는 운동을 8세트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최대 16세트가 될 수도 있고 둘다 쓰이는 운동이 뭐 중첩이 된다면 뭐한 10세트나 12세트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이제 슬슬 볼륨을 높여가는 중입니다 이제 감량을 시작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은이가 그래서 어 10세트, 타겟 부위당 10세트를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웜업이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대드립트 네. 하실 때는 기립근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고관절이 일을 해야 되니까 고관절이 일을 잘 했을 때는 기립근이 너무 쓰이는 느낌이 안 납니다. 그러면 은잘 셋업 된 상태에서 엉덩이랑 햄스트링 참여율이 높을 겁니다 근데 당연히 무거운 무게를 매달고 있으니까 등 근육군들도 참여하겠죠? 데드리프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바벨 훈련들은 체형에 따라서 운동 성격이 좀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게좀 나뉘어요 보통은 팔이 짧고 허리가 기신 체형 분들 같은 경우는 데드리프트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좀 겪으실 수 있습니다 아 반대로 스쿼트 할 때는 종아리가 어떠냐 허벅지가 어떠냐 이런 비율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저도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운동이고요 몇 년간의 연습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개선이 되고 처음에 많이 불편했던 동작이 지금은 이제 180까지는 이제 들수 있을 정도로 괜찮아졌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요 여러분들도 어 처음 수행을 해봤을 때 보통 알수 있어요 어 쉽다 어렵다 이런 느낌이 바로 즉각적으로 알수 있는데 데드리프트가 좀 어렵다고 처음부터 느끼신다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데드리프트만 해서 개선시킬 수 없고 데드리프트 자세에 도움이 될 만한 자세들과 운동들을 보조 운동으로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관절 굴곡근과 엉덩이 즉 고관절의 움직임과 관련된 근육들을 먼저 깨워주고 단련해주는 게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허리를 주도적으로 신전시키는 것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들어서 견갑을 모아주는 추가적인 동작을 할 필요가 없다 지난번에 뭐 비효율적인 거지 하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요 근데 하체 운동할 때는 정말 하면 안 되는 동작인 것 같습니다 그냥 고관절만 접었다가 폈다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데드리프트를 하체 운동할 때 이제 먼저 하면 이제 좋은 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후면 사슬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깨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후면 사슬 뿐만 아니라 이 웜업하는 과정에서 전신의 관절과 신경계를 활성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이 나름의 예열, 각성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분들께도 그래서 그런 방식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힘들다고 해서 기피하지 마시고 데드리프트 잘할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먼저 첫 종목으로 해보시면 어떨까요? 근데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다른 운동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드리프트를 먼저 하는 루틴의 경우에는 후면 사슬을 먼저 활성시켜 주는 줌과 동시에 전신의 신경계 그리고 관절에 예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앞다리 운동을 하면서 후면 사슬이 너무 피로해진 걸로 인한 운동 수행 능력 하락을 예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전저 같은 경우는 메인세트 워밍업 제외하고 메인세트는 정말 많이 할 경우는 3세트 정도까지만 수행하고 있어요 어차피 등 운동할 때도 데드리프트를 종종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데드리프트가 5세트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자, 나의 작은 체육관에서 가보자 <웃음> <웃음> <웃음> 영상 때문에 워업좀 많이 생략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조금 더 많이 합니다 데드리프트 하기 전에 저는 캐틀벨 스윙도 좀 많이 하고요 계단을 오르기를 좀몇번 합니다 그렇게 해두시는 게 저는 하체 운동할 때 좋은 워업이라고 생각해요 다, 다만 이제 힘을 너무 빼시면 안 됩니다 운동의 방해 요소니까 저희 촬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허락된 편이 아니어서 빨리빨리 진행하느라 제대로 못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보시면 해보시면 알겠지만 세 장부터는 이제 좀 그래도 중량이 좀 나가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죠? 이거 꽂는 데가 길다. 그러면 이거 무겁게 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옆에 보시면 짧아요. 꽂는 길이가 짧습니다. 이거 되게 무겁다는 뜻이에이 자체의 무게가. 몇장못 꽂는다는 뜻이죠? 처음 보는 머신인데 내가 중량을 좀 가늠하기 어렵다 하시면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으쌤. 으쌤. 으쌤. 으. 으. 으. 으. 감량 중인데 그지존 이라 고 그래요 제가 나름 불러 보는데 제가 85버 에서 한76 75이 구간이 제일 몸이 되게 그지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지존 이라고 불러 봤는데 한75 76까지 내려가야 이제 조금 보기 좋기 시작하고 그전까지는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막 근육이 막 선명하고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약 간음에 애매해요 그래가지고 얼른 다시 다이어트 중이고 대회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일단 감량을 해서 한 76? 75까지 일단은 쭉 빼는 거에 목표로 <목소리도> 어. 으으 힘들어 좀만 벌릴게요 10cm만 벌렸습니다 저도 누가 이제 옆에서 보채주지 않는 이상 이렇게 타협을 하고는 합니다 아, 그 다음은 이제 런지입니다 트리플 런지라 그래서 제가 이제 오아람 선수 참고해서 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워킹 런지 하면 둥근 타겟을 많이 합니다 이 앞쪽 디딤다리에 네. 체중이 좀 실려서 둥근, 고관절을 좀 많이 쓰게끔 의도를 하는데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런지는 스플릿 쿼트처럼 뒤디딤발의 앞다리 쿼드리셉을 늘려주듯이 하중이 실린 채로 이렇게 늘려서 하나 둘, 셋, 엣 하면서 일어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저까지 트리플 런지를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알겠죠? 일어날 때도 하나. 여기 체중이 조금 5대5 정도 또는 4대6 정도. 5대5나 4대6. 5대5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둘, 셋 아주 대퇴사도 대퇴직근부터 대태 광근 뭐다 긴장이 잘 들어가고 늘어난 채로 반복을 짧은 구간에서 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자극이 옵니다. 보폭이 너무 크면 안 됩니다. 예, 요렇게 아우 에이, 왜 겨우 10kg밖에 안 드냐 하는데 트리플 런지예요 이, 이 밑에서 두 번, 세 번씩 반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가볍게 해도 힘듭니다 아이고 오. 스플릿 스쿼트를 런지와 섞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리 사이에, 다리를 이 덤벨 사이에다가 놔준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고관절은 뒤에 있는 다리, 고관절을 펴주세요. 에이, 벌써 힘들면 안 되지. 벌써 힘들면 안 돼.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레그 익스텐션 단일 관절 운동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세트를 진행할게요. 지금 이제 운동 시간이 꽤 돼가서 원래는 레그 컬까지 진행해야 되는데 요것만 하고 빨리 마무리해야 됩니다. 또그 다음 콘텐츠 촬영할 게 있어가지고 에, 핑계가 아니라 진짜로 진짜예요 진짜 <웃음> 보시면 저는 이제 완전히 끝까지 무릎이 다 굴곡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구에 따라서는 최대 굴곡한 게 너무 짧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머신은 좀 비추 근데 만약에 그런 머신이다 하면 방법이 많이 굴곡시키지 않고 그냥 결국에는 신전에만 측정 맞추는 게 좋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가동 범위가 무조건 더큰게 무조건적으로 더 좋다 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이제 가동 범위가 최대로 늘어난다 해도 머신에 따라서는 최대 신전됐을 때 저항이 많이 센 머신이 있고 근육이 신장이 됐을 때 저항이 더센 머신도 있고 단축이 됐을 때 저항이 더센 머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느 구간에 더 저항이 많이 걸리는 머신이냐 이거에 따라서 운동 성격이 또 바뀝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발달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일어나겠죠 그것도 고려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따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 아까는 발끝을 이렇게 당겨줬습니다 지금은 이제 살짝 중립 내지는 조금 더 발을 발 바닥 쪽으로 살짝 펴주고 하겠습니다. 할수 있어! 아오, 예, 좋았어요 3세트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총 데드리프트 한세트 했는데 그거는 사실 뭐 운동이라고 부르기는 애매하네요 볼륨에 포함은 시키겠지만 한세트 해봤고 앞다리 앞다리만 따졌을 때헥스쿼트 4세트 트리플 런지 3세트 그리고 레드 익스텐션 3세트 이렇게 해서 앞다리 타겟 10세트를 이렇게 채워봤습니다 뒷다리 타겟 할 때는 이 데드리프트를 2세트, 3세트 늘려주고 둔근을 타겟팅하는 런지, 그리고 레그 컬, 힙 쓰러스트 이런 운동을 해주면서 뒷다리 타겟, 하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일 텀으로 계속 해주시면 은 3분할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루틴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체 운동 비교적 시간은 되게 많이 걸렸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렸네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운동을 뭐 그렇게 강도 있게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말만 많이 했네 쉬면서 <웃음> 똑바로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고독한 개집이었어요 연진아